안녕하세요, 이은상입니다. 저는 지금 애조원 선배님의 2월 29일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방금 대주원 선배님 뮤직비디오 첫 씬을 촬영했는데요. 일단 장소는 교실이었고, 제가 교생선생님이 돼서 이렇게 옷도 입고 학생들과 함께 첫 인사를 하는 신을 찍었는데요. 사실 너무 긴장해가지고 엄청 어설프게 웃고 했는데, 그래도 잘 웃어주시고 하셔가지고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. 다음 씬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. 제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애정원 선배님 제가 너무 존경하고 어릴 때부터 많이 뵀던 선, 선배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출연할 수 있는 게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에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좀잘 나오고 싶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촬영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 명단 아직 다못 외웠어요. 이제 오늘 끝나기 전까지 다 외워야지. <웃음> 제가 어릴 때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. 근데 못다한 꿈을 여기서 이루고. 만약에 가수를 안 했으면 교사를 꿈꾸고 있었지 않았을까. 음... 영어. 영어를 좋아해가지고. 네. Hello, Hello. 네. my name is <목소리> 은상 피처. 여기 왜요? 어. 저 이쪽 선발 되시죠, 선생. 여기 싫어요. 하면 나타나. 처음에는 교생 선생님으로 시작해서 학생들 앞에 등장을 하는데요. 이렇게 출석부를 보다가. 과거의 학생으로 돌아가서 막 이런저런 과거의 내용을 회상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. 음. 학생신. 학생신을 촬영해야 돼서 가장 비중이 커요, 학생신이.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달아주시고. 그림을 그리는 장면도 있을 거고. 그리고 뭐 교실에 있는 장면도 나올 거고. 또 버스. 아마 여기 앞에서 또 버스를 타는 장면이 있을 거요 열심히 해볼 테니까 기대해주세요. 전반적으로 청춘 느낌이라서 지금 남은 신들도 뭔가 파릇파릇한 느낌? 예쁘게 잘 촬영해 볼예정입니다 청춘 컨셉이었습니다. 잊을만 하면 나타나. 되게 중학교 때 교복이 이런 재질이었어요. 그래서 되게 지금 중학교 때로 돌아간 기분이네요. 부산에서 다니던 그 학교의 기분이 듭니다. 연락주세요. 부모님이 <웃음> 시키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, 그때 딱 가수의 꿈을 키우던 시기여서 막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, 공부하면서 엄청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. 이제 예,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가 야외에서 촬영을 해서 버스를 타러 가고 있어요. 재밌게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의 한번 돌아오는 날이라고 들었는데요. 그래서 그만큼 더 소중하고 애틋한 날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또 의미있게 애조한 선배님 뮤직비디오에 출연할 수 있어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2월 29일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서 이 날을 많이 떠올리고 선명하게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버스 아이고요 음,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운는거있온건 처음이라서 되게 신기하고다 신기해요 밖에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신기하게 쳐다봅시다 아, 네. 네. 안녕하세요. 예준의 이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옆집의 가자니요이 <웃음> 곡은요. 정말 에즈원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되게 예쁜 발라드 곡인데요. 어, 윤년에만 돌아오잖아요. 2월 2 9일 날의 제목이 그래서 그 날처럼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 이제만 할 때쯤 돌아온 날처럼 어, 난 잊고 있었는데 근데 그 생각 다시 돌아오고 생각이 들면서 되게 쓸쓸하고 음, 그리움과 따뜻함이 동시에 묻어나는 그런 곡이에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막 설레고 되게 저희가 오히려 영광이고 되게 너무 뜻깊고 되게 뿌듯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너무 잘 어울려요 이 곡이랑 이 곡처럼 이제 잊을만 할 때쯤 다시 돌아와서 그런 인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애정이에서이 곡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 애정환 선배님이 워낙 목소리가 좋으셔서 감미로움에 취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따라 보네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었는데 이제 2월 29일이 제가 애정환 선배님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고 또 기념하는 날이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생각이 날것 같고 자꾸 떠오를 것 같아요. 2월 29일이. 에조원 선배님의 2월 29일 뮤직비디오 촬영이 다 끝이 났는데요. 에조원 선배님들의 신곡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찍었으니까 이제품쁜 모습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